리얼리티 트랜스퍼핑 읽기 전과 후로 확 모든 게 달라진 거. 헤어트임 극복법? 게으른 사람이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큰 몸으로 어떤 일을 하냐고 투답비용 영혼으로 바로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영상 편집 외주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인식을 바꾸니까 인생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일로 와 진짜 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요 에필로우 진정 패드로 이게 진짜 엄청 얇거든요 되게 맨질맨질 부드러워가지고 이걸로 피부결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스킨케어를 올려주겠습니다 제가 진짜 건성 피부다 보니까 환절기에는 좀 이렇게 피부결 정돈해두고 스킨케어 안 밀리게 쌓아놔야 이코 쪽이나 이런 게안 밀리거든요 촉촉한 것들 중에서도 조금 잔여감이 이렇게 남거나 너무 꾸덕한 그런 애들은 이게 이렇게 레이어링 하면 할수록 내 피부에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밀리는 느낌으로 올라가가지고 수분감은 있는데 잔여감은 없는 그런 제형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앰플은 요에필로 차가버섯 앰플 저도 최근에 진짜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최근에 이게 올리브영에 신규 입점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고농축 차가버섯이 83%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효과가 엄청 빠른데 비건이에요. 제형은 이렇게 살짝 묽어가지고 흡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피부에 한 두세 번 스포이딩 해가지고 레이어링 해주면 엄청 척하고 흡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얘가 이제 모공이랑 피부 결 케어도 한 번에 해주거든요.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이 레이어링 해가지고 착착 쌓기 되게 좋은 그런 제형입니다. 저는 진짜 피부가 막 예민한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막 마스크를 3년 동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훨씬 더 건조해지고 좀 예민해지고 이랬는데 이거 쓰고 나서는 진짜 수분감도 너무 잘 올라오고 베이스가 진짜 잘 먹어요. 제가 지금 3번, 4번 레이어링 했는데 이렇게 끈적임 없이 착착 흡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얘가 지금 올리브영에서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매하실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꼭 상품권도 야무지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꿀조합이 이 어성초 수분 진정 크림인데 얘가 제형이 진짜 이렇게 무겁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그런 크림이라서 봄, 여름, 가을까지 되게 무난하게 쓸수 있는데 번들거림이 진짜 1도 없고 흡수가 진짜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 크림은 속보습 인증도 받은 크림이어가지고 이렇게 크림까지 촥 흡수를 시켜주면 은 진짜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바삭바삭 당기는 그런 느낌이 진짜 다 사라지거든요? 크림을 이렇게 퍼프로 바르는 이유는 이 크림 조체도 별로 유분감이 없는 크림이긴 한데 확실히 퍼프로 이렇게 발라주면 은이 퍼프가 그조그의 유분감도 다 흡수를 하고 수분감만 나한테 확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파데도 훨씬 잘 올라가고 메이크업도 지속력이 훨씬 좋아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선크림도 요네티드요 요 수분 선크림 제가 자꾸 수분감 넘치는 제품을 막 올려가지고 밀릴까봐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저 혼자 임상실험을 거친 악건성을 위한 밀리지 않는 그런 촉촉 빌드업 루틴이라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크림도 이렇게 퍼프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듯이 먹여주면은 금방 흡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쿠션은 이 어뮤즈 신성쿠션 이거 원래 본품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웃음> 뭐 내용물은 똑같으니까 얘가 자꾸 제화장품은 발로 막 차고 축구하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화장품이 자꾸 없어져요. 이게 컬러감도 정말 맑고 되게 촉촉한데 좀 번들거림 없이 되게 수분감만 올라오는 촉촉함이랄까? 저는 사실 굳이 따지자면 피부 표현은 매트하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진짜 대박 너무 건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촉촉한 쿠션들을 막 이것저것 써보다가 얘가 그나마 딱그 매트와 촉촉함의 적당한 그 중간을 지킨 느낌이라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즘 정말 난리가 난 에뛰드 신상 저번에는 쿨톤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해봐가지고 이번에는 웜톤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색깔이 진짜 데일리로 쓰기 너무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먼저 요거두 개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이번에 쿨톤 신상도 너무 예쁘게 나왔지만 솔직히 저는 에뛰드는 진짜 웜톤을 편해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 웜톤 팔레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쿨톤이지만 너무 써보고 싶었습니다. 어, 지금 계속 딴소리하느라 원래 하려던 얘기를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딱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겟레리미를 찍으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재밌어하실지 모르겠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웃긴 거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은 대학생인데 뭐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이걸로 음영을 한번 줄게요 그러니까 제가 채널에 너무 이것저것 다 올리다 보니까 프리랜서 관련해가지고 유입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니까 제가 더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저는 진짜 약간 여러분들한테 막 유튜브로 빌드업 해놓고 진짜 겉다리만 알려주고 제일 중요한 건 클래스 101 들어야 알려주는 그런 거 말고 저는 진짜 따라만 하 다 하실 수 있게 유튜브에 다 올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악플도 진짜 많이 달리고 제 영상 보고 퇴사하셨다는 분들도 제가 실제로 많이 봐가지고 좀 책임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 바로 올리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각 챕터별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답변을 하려던 건 그게 아니고 어, 저는 코딩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원래 전공이 코딩이 아닌 이상은 되게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면 제가 그걸 잘 모르지만 그거 되게 논리적이고 어려운 거잖아요? 전공자분들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근데 그걸 아무런 지식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수익화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저는 처음에 약간 부수익을 내는 거는 진입장벽이 되게 낮고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하시는 걸 진짜 추천해요. 드리거든요. 저는 실제로 디자인 전공이 아니고 툴도 못 다루는 상황에서 이걸로 아이라인 가이드 한번 잡아줄게요. 그 일러스트 강의 있잖아요. 완전 기초 강의 그거 듣고 서점에 가면 은 일러스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냥 다 하루 날 잡고 따라하면서 일러스트 툴다 익힌 다음에 제가 크몽으로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약간 저희 업체명이 공개될 까봐 정확하게 뭐 하는지는 말씀을안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크몽 정 아예 안 하거든요. 왜안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웃음>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로고 디자인을 처음에 했었고 디자인 툴이 조금 익숙해지면서 좀 다른 것들도 많이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솔직히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일러스트만 다룰 수 있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디자인 외주보다 걸리는 시간이 훨씬 적은 편이고 왜냐면 로고 이만한 거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로고 시장이 되게 포화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비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거 아시나요?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기존 사업을 그만두고 새롭게 리뉴얼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가지고 저는 하면 할수록 그 일이 진짜 노다지 같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디자인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로고 디자인 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이 쉬머한 펄로 진짜 실크같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눈 중앙에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반짝반짝 빛나게 저는 진짜 로고 대학생들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 카페 가서 잠깐 잠깐 치기에 너무너무 좋은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털감이 너무 심어해가지고 이걸로 한번더 올려줄게요. 뭐 로고가 별로다 하시면 전 영상 편집하는 것도 완전 추천드려요. 영상 편집도 여러분 진짜 노다지거든요. <웃음> 정말 생각보다 시장이 진짜 크고 그리고 제가 그두 개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저는 그두 개를 유튜브에서 배웠기 때문에 정말 투자비용 영원으로 바로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코러스에 남은 걸로 애교살도 그리고 또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펜슬 타이 컨슬러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애교살 만들어주기 아주 딱입니다. 헤어주임 극복법? 아, 요즘 제 주변에 이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약간 상담 이런 걸 엄청 요즘 많이 해주는데 뭐 내가 진짜 연애 박사도 아니고 변해져도 되나 싶지만 저는 친구들한테나 뭐 동생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그러니까 너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을 해주거든요. 지금 당장은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뭐 다들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게 결론은 다시 만나고 싶어서 다들 힘드신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한 1, 2년 뒤에 다시 만나 다시 만나지 않는다. 어차피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라인은 요 키스미 제가 요즘 맨날 쓰는 색깔이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 가지고 여러분이 1, 2년 뒤에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만날 건데 그 기간 동안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내할 것도 못 하고 있으면은 그 너무 손해지 않아요? 어차피 해피 엔딩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막내 시간을 막 그렇게 죽이고 있으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어. 만약에 진짜 아예 안 만나 거기서 인연이 끝이었어 그럼 그렇게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 끝난 인연이었는데 나랑 이제 평생 엮일 사이가 아닌데 내가 그런 상황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시간도 모자란데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정신이 바짝 들면서 뭔가 모든 게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속눈썹을 싹 붙여주고 왔는데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빅토리아 저희 속눈썹치잘 쓰는데 항상 11호 만 썼거든요? 근데 이거 13호가 진짜 예쁘다고 해가지고 새로 구매를 해봤는데 전 눈이 짧아가지고 세개만 붙였는데도 화려해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가장 짙은 컬러로 아이라인은 한번 싹 풀어줍시다 암튼 그리고 아 제가 그책 추천 영상도 얼른 찍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책을 다시 읽고 정리를 하고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안 읽어도 리얼리티 트랜스토핑은 꼭 읽어보라고 진짜 얘기를 많이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그거를 다시 읽고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드시다면 그 책을 읽어보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리 같은 거는 시크릿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좀 시크릿은 살짝 과학적이지 않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리얼리티 트랜스토핑은 양자 물리학자분이 쓰신 글이에요 여러분 요즘 되게 핫한 에오델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서 이제 다중우주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리얼리티 트랜서핑 이랑 되게 비슷한데 저는 사실 어떤 책을 읽을 때 모두가 똑같은 감상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나한테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면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딱 읽고 이 말이 무조건 맞다. 뭐 유인력으로 내가 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느꼈다기보다는 그책 자체가 이제 다중우주를 기반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제 가능태 공간 속에서 엄청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걸 깔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오델 봐서도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나 했는데 그 선택을 하는 삶과 하지 않은 삶 그게 하나하나씩 갈래가 넓어지면서 무수한 결과에 내가 온 우주에 퍼져서 살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한번 먹으면 그 책에서는 팬들렴에 휘말려 가지고 계속 계속 내가 그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를 이제 끌고 가게 된다 그 흔들럼을 타고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우주로 살면 살게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사실 뭘 하기 전부터 걱정이 엄청 많고 무조건 안 좋은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진짜 제일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걱정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하는? 그리고 내가 나쁜 생각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내가 더 좋은 미래에 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인식을 바꾸니까 정말 그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이 진짜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게 정신성리일 수도 있는데 쉐딩은 오랜만에 삐아 피넛 블러썸 진짜 저 이렇게 힙팬 있는 섀도우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저는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 2021년도 한1 2월의 기점으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일도 너무 잘 풀리고 여유도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척척척척 뭔가 잘 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되게 어벙벙한 상태로 한참을 있다가 한번 나를 잡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항상 열심히 살았는데 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게 달라진 걸까?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딱그 리얼리티 트랜스토핑 1권을 읽기 전과 후로 확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쉐딩은요. 투쿨포스쿨, 국민 쉐딩 이게 뉴트럴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붉은기는 확 빠졌는데 엄청 회기들지도 않아가지고 딱 웜톤 메이크업 할때 쓰기 좋은? 이거는 뭐 진짜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저는 달라진 거는 아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겠다. 긍정적으로 뭐든 할수 있다, 잘 된다 라는 생각으로 했을 뿐인데 정말 누가 나한테 약간 길을 알려주듯이 솔직히 저는 지금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제가 막 능동적으로 하려고 찾아본 것도 있지만 좀 제안을 받거나 이런 일들 되게 많았어요. 블러셔는 이 슈레피 아이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가 블러셔로 쓰기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상 편집 외주 같은 것도 제가 한다고 한 거긴 한데 솔직히 저는 제가 영상 편집을 할줄 알면서도 이걸로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딱그 책을 읽고 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모든 도전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한 순간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예전에 같은 직장에 다녔던 피디님이인 프리 편집자를 구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딱 그거를 보자마자 어? 내가 할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겠다고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제가 영상 편집 외주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처음엔 편집만 하다가 이제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하고 거의 프리랜서 PD 느낌으로 커리어 확장도 하고 저는 나름대로 제가 되게 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정 외주 클라이언트 분들도 제가 따로 구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저를 알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하자고 해주셨어요 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집에 점점 재미를 붙여가지고 제 것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많이 생기고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가지고 책 얘기가 너무 길어졌나? 암튼 그책 완전 강추입니다 그리고 눈 밑이 살짝 심심해가지고 요 투쿨포스쿨 요게 8호 요게 2호인데 이거 두개 섞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8호를 먼저 이렇게 눈 밑에 깔아주고 또 언니의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궁금하다고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옛날에는 그런 게 딱히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가 되게 열심히 살면서 느낀 게 저는 게으른 사람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확 밝아진 상태에서 2호를 한번더 얹어줍니다.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은 좀 가까이 하면은 에너지도 너무 많이 빨리고 그 생각과 말투가 전염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섞었더니 확 진짜 웜톤 느낌 나고 되게 예쁘죠? 저는 이제는 뭔가 같이 있으면은 서로 도움이 되고 약간 으쌰으쌰 할수 있는 사람들이 좋지 막 무슨 또 말, 말만 하면은 부정적인 답변만 하고 옆에 있으면 힘 쭉쭉 빠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나도 모르게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딱히 가치관이랄 건 없는데 저는 약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잘해줘요. 진짜 데리러 가고 우울하다 그러면은 선물 사주고 그냥 막뭐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 앞머리 좀 터주니까 확실히 좀 시원해졌죠? 마지막으로 립은 요두 개를 섞어줄 건데 저 원래 채도 낮은 립 진짜 거의 안 바르거든요? 근데 이두 개의 조합이 정말 뭐 뒤집어지게 예쁜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오버리 표현 먼저 해주고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 클리오 퓨어 글로시 틴트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 파니쿠 수업 들으러 갔을 때 한번 발랐는데 사람들이 다어 이거 예쁘죠 하시면서 소소하게 뷰티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그리고 약간 동안? <웃음> 비결? <웃음> 그 질문도 많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별로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제가 한국 나이로 지금 31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만나는 친구들이 다 저보다 훨씬 어려가지고 같이 놀다 보니까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솔직히 비결이랄 건 없고 저는 퇴사한 게 진짜 큰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아무리 어려고여도 회사를 다니면 은 눈빛이 엄청 진지해지거든요? 그 눈빛 때문에 사람들이 한 한 3살, 4살 더 먹어보이는 것 같은 느낌? 저는 퇴사하고 나서 이제 내가 내일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성격도 너무 밝아지고 진지함 대신 약간 광기가 도는? 그게 아마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립까지 바르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정말 이립 컬러가 지금 이것도 예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살짝 이 물광이 더 올라오면서 되게 분위기 있어지거든요 물광이 올라올 동안 저 일단 머리 좀 빨리 하고 계시습니다 머리까지 했고 제가 머리 하면서 코에 이 오프라 하이라이터를 발랐거든요. 처음 써봤는데 제 광이 장난 아닌 거예요. 살짝 과하긴 한데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강추입니다. 머리는 그냥 이렇게 생머리로 쫙쫙 펴졌고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추덕추덕 오는데 제가 이제 에뛰드 그 구름 미션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